어만 원이에요? 허! 진짜 이쁘다. 이따 이거 지갑이 열렸다. 하나에 오천 원. 삼천 원이요? 만 원? 어 오천 원이라고? 얘도 오천 원이에요? 네0 오천 원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에 나와 있는데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이제 여름 시즌이 끝나갈 때 그리고 겨울 시즌이 끝나갈 때1년에두 번씩 엄청 큰 세일을 해요. 앞에 이제 가판대를 세워놓고 낮장씩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세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도매에서는 뭐 컬러별로 사야 되고 사이즈별로 사야 되지만 여기서는 낮장씩 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제가 저번에 영상을 찍었던 동대문 APM 플레이스 앞입니다. 헉, 전에는 이 앞에 완전히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옷이 많이 걸려있죠? 여기는 어 쇼핑몰에서 m d 일을 하던 제 친구입니다. 어, 안녕. 귀엽다. 몸에 반쪽만 있으니 까볍게 이거 하늘색깔 이것도 귀엽다. 야 이거 진짜 이어이시험복아 이번 신상이에요. 근데 몇개안 남아서 갖고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이런 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마운씩 아.. 마운트 2만원 해가지고. 아.. 이아아아 세트야. 세트인데. 세트야? 어. 예쁘다 아, 다이쁜오 <웃음>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쁘다 진짜 다 수영복 다 이쁘? 진짜 어, 이것도 이뻐 어머머 어머. 수영복 만원시티요 어, 만원이에요? 네? 아 대박인데? 다 <웃음> 이거 진짜 이쁘다 어머 어머 네?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엽고 이거 하나 주세요 저도 이거 네. 고맙수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수영복을 하나 구입을 <웃음> 했습니다 만원 주고 구입을 <웃음> 했습니다 오오 <웃음> 아 그거 네. 약간 내 짱구 사모 같은 데인가? 아니, <웃음> 귀여워. 응, 음, 그렇게 이쁘다. 여기 말고도 지금 다른 데서도 세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못보더라고 있습니다. 고급스다 <웃음> <왜 있을까? 웃음> 음. 진짜 이쁘다. 고급져, 고급셨어 저기는 이제 야상이랑 패딩 같은 것도 팔고 있네요. 왜예왜 여기로 본것 같은 느낌 오! <웃음> 오 이쁘다. 그거는 5,000원씩 그냥 가져가세요. 오 5,000원이요? 그거랑 오츠원 치마죠? 어머어머. 치마죠? 어머, 어머. 치마죠? 치마죠? 어머 5,000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자 <웃음> 음, 얘도 이쁘다. 걔도 5,000원이에요. 어, 아, 얘도 5,000원. 이거 <목소리가> 이쁘다. <목소리가> 어, 어 이거 또 이쁘다. 만 원씩. 아 얘는 나온 아, 얼마 안된 신상이에요. 장수 몇장안 남아서 세일하는 거여가지고 얘나 이런 건다만 원씩. 아, 아 얘도 이쁘다. 저는 일단 치마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이거? 한만 원. 얘거 사야 될것 같은데? 살까 말까 하는 거는. 아안 살면 안된다에아 맞아. 오이 <목소리가> 사이즈 찰떡인데? 가방 때문에 좀 떠서 그런데, 쟤들이 어. 몸딱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일단 사야겠어. <웃음> 바지 무조건 같이 사야 돼. 같이 세트로. 돈을 꺼내고 있다. <웃음> 결국 지갑이 열렸다. 오늘 딱 10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아네 감사합니다. 벌써 3만 원 지출한 <웃음> 친구도 스커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나 이거 전부터 사, 사고 싶었던 거야. 인터넷에서 봤는아 아, 진짜? 응.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그래서... 5만 6만 원짜리라서 비싸고못 샀던 스커트를 여기서 만원 주고 구입을 합니다. <웃음> 여기는 악세사리를 파는 <웃음> 네, 데가 <웃음> 네, 왔습니다. 이네 스타일이? 어머 진짜. <웃음> 하나에 5천 원, 두개 극장 9백 원이요. 근데 이게 돈가 아니야. 그게 쏙 또... <웃음> 진짜. 벌써 감사합니다. 비싼 게 아니야. 봐봐. 어? 얘도 귀여운데? 이거 괜찮다 그치? 어? 얘도 어? 여쁜데 어, 아, 아, 지금 미니 저는 너무 많아서 미는안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록 안 사는 거 아니고 편안 한데 어 사는 안 돼. <웃음> 지금 저희는 APM플레이스 앞에서 쇼핑을 하고 다른 데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동대방 도매시장이 모든 곳이 지금 다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아 여기 APM 플레이스는 네, 네. 그 MD 이라는 친구 말 약간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유니크하고 비비한 스타일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격대가 약간 높지 않아요. 원래도. 어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옷 대다 파는 특핑물들은 어. 보면은 어. 범비선에 신명하는 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노란 천막으로 옷이랑 네, 네. 액세서리랑. 네. 액세서리랑 뭐 이런 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약간 짝퉁, 네, 짝퉁을 많이 팝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겐조, 골든 부스뭐 굿즈, 스니커즈,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것들? 지금 가는 데는 뉴존, 퀸즈, 그리고 APM 쪽으로 어, 어, 어.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포차들이 엄청 즐비해 있어요. 아, 안 여기가. 안 원래는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약간 행사하는 기간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 세비시장이라는 게뭐가 아, 생긴 음? 것 같아. 아, 세비시장이 생긴 거야? 여기 지금 천막에 다 세비시장이라고 써있어요. 아. 나도 지금 동대문에 되게 오랜만에 와서. 여기가 이제 뉴존이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디자이너 클럽인데 여기 아래에서 또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여기 옷을 파는 데가 끝이 안 보여요. 너친구는또 열심히 또 옷을 보고서겠습니다 그런 거 약간 너 스타일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아, 너 아니야? <웃음> 가늠을 못하겠네. 내가 팔뚝이 굵어서 이런 프리스타일 좋아해요. <목소리> 여기를 맞춰봐야지, 여기. 이렇게 접어서. 어, 맞아. 근데, 어, 요렇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어. 게 문제는 어, 문제가 뭐야? 주변에 다 사는 게옳을까아이 집에 집에 진짜 옷이 많아서 아 어, 옷이 많아 다들 그렇지, 집에 옷이 많아서 계속 사지 5 0 0 0원세장씩이에요 5,000원 오, 이쁘다 만원이에요, 사는 아, 만만 거만원요거두 칼라, 빨간 도라 두 칼라 아 만원씩만원씩이에요 어. 오, 어, 이 진짜 귀엽다. 만 원이래. 만 원. 이게 너한테는 더 귀여운 것 같아. 아니,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살까? 아니, 예쁘지 않아? 야,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 또, 또, 또 산다, 또 산다. <웃음> 아니요, 봉투 여기 또 샀습니다. 어, 이쁜데? 응. 이거 봐봐, 쁘지 아, 이쁘다. 이런 거 5천 원인데. 5천 요즘. 원. 요즘에 이런 스타일 많이 있잖아. 여기 약간 곱창으로 된 거, 이런 거. 응. 이거랑 이거 주세요. 또 하나를 구입 <웃음> 아, <맞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는 이제 뉴종을 지나서 이제 뉴종 골목으로 들어오면 이 a P. M. 이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 가판대가 남정. 엄청 뒤집어지게 깔려 있다고 하네요. 남여기 아, 이제 남자 옷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 옷을 골라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오, 원 플러스 원 만원 세일. 어, 이 이쁜데? 나 괜히 내가 입고, 입고 싶었 설마 응. 이것도 원프로는 아 이거 티셔츠가 원프로는겠지? 여기 이게 왠지 마지노선인 거. 같아. 아 어, 맞아. 아 이거 이자 옆에는 이렇게 양말도팔고 음, 있고, 있고 옆에는 이렇게 가방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애기 옷 존급해. 어. 저기 저어 애기 저 머리에 하는 거 너무 귀엽지 어. 않아? 맞아. 상당히 폭이다 이거. 아 애기 옷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귀여 아지 얘기하면 거 진짜 예쁘게 어, 사줘야 여기 뉴뉴 여기가 액세서리가 되게 좋다고 하네요 여기 뉴뉴랑 a P f 여기 하이 아래에 있는 어, 여기 어, 서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아, 와... 와 핸드폰 비스 5,000원 어, 어, 어. 한번 볼까? 어. 5,000원이에요? 네 어, 아, 어. 이거는 3,000원이요 아 이거 3,000원이요? 3,000원 3,000원 어? <웃음> 유니콘 진짜 이쁘잖아요 진짜 예. 어? 그것도 예쁘다 완전 오, 진짜. 어, 난 이게 더 예쁜데? 오, 심지데심어 오, 아, 이것도 이쁘다. 이것도 이쁜데? 아, 아, 내가 케이스가 네.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왜 고민을 둘다 사야지? 이거 너무, 너무. 얘 하나 사겠어, 이지 얘, 얘도 하나 사야겠다. 빡뚱 유니콘도 하나 살게요. <사줄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또두 개를 6,000원에. <웃음> 구입을 했습니다 오그 가방 이쁘다 오 이거 손잡아 이거 오오 그도 이쁘다 남자들이 약간 모네집에 응. 많은 거 모네집에서 아, 준거 같아 어, 얼마야? 3만 4천 원이요? 오 3만 4천 원짜리 만 원에 대박 근데 아, 이거 만 원이면 진짜 한 건데? 아, 완전 냄새가 네. 가방은 패스하고 옷에 다시 가겠습니다여는 남자 옷 하는 거 아니에요? 트만 네. 원이래 어? 만 원이라고? <웃음> 와 남자분 만 원이 진짜 싸던데? 진짜 이쁘다 이것도 만 원이네? 와 오늘만 만일 받는 원래 24,000원 와2 4 0 0 0원도많와 셔츠인데 만원 대박 남친룩 샵데일리룩 응, 샵. 오디디 샵 <웃음> <웃음> 이거 얼마예요? 한만 원 예쁜데? 한만 원해드릴오 이거 뭐 이거 걸쳐서야 될 네네 요 예쁘다! 어, 예뻐? 너 그냥 원피스처럼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까나는 괜찮은 것 같아. 네, 하나 더. 나이스 초이스. 이렇게 또 자켓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3만 원.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머리 아파하니까 <웃음> 토할 것 같아. 어? 이건 뭐지? 음, 단발도 천 원.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어? 5천 원이라고? 어, 이거 진짜 사야 되는 가격인데? 이게 5 0원이에요 네, 그냥 후리스. 어. 후리스도 이거를 사용해, 이게 좋아요. 어, <웃음> 사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 초록색 원피스 요것도 만 원에 팔아갖고 요것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와. 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 APM 쪽을 보고 이제 디오트로 가서 마지막 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샀어요. <웃음> 저 이곳에서 원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으니 5천원 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머머. 어서 오셔서 구입해주시면 좋겠고요. <목소리> 와 이거 5천원? 괜찮다. 뭐와 자켓 만원쯤? 만 와... 이천까지 귀여운데? 네 이거 5천원. 어머 어머 5천원? 얘는, 얘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주세요. 얘 하나 드릴까요? <웃음> 네. 새 걸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얘도 5천원이에요? 네 5천원이에요. 아.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팬티 안 보여요? 아 팬티 안 보여요? 다행히 아, 팬티 안 보여요 어. 스몰로 하나만 주세요 아, 얘도 5,000원에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아네아 네. 아, 이거 이쁜데? 그치 이쁘지? 어.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로 진짜 정말 괜찮아 지금 어 진짜 이가격은 네. 만들 수가 없어 진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 네, 원래 이게 쓰더라가면좀 비싼 그치 그치 구독해 주면 2 0 0 0원 구독 두번 누르시는 거 아니야? 아, 네 감사합니다 얘도 이쁜데? 또다. 어, 개 이쁘다. 근데 약간 그 잘못 입으면 약간 도덕 선생님 같을 것 같은데. <웃음> 어머니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그치? 어. 괜찮지 아 어, 괜찮은데? 얘는 얼마에요만 원이야. 원이야. 아 어, 얘 괜찮은데? 작을 것 같다. 어. 어, 그치? 이거는 만 오천 원할지이고오래은 4일 나갔어요. 저는 원컬러 아아 이래요. 4만 2천 원인데, 지금 만 오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니다 근데 저 이거 막 네, 이거 찍어기 많이 들어고 어, 이거 두세요 보라펠라로어 여기 걸어주실 새걸로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봐 손에, 손에 엄청 잘 <웃음> 이렇게 막 들고 다니니까 손에 자국이 엄청 요자 퀸즈 앞에 있는 플리마켓을 다 갔고 이제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디오트에 있는 데 가서 구경을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진짜 복잡해갖고. 와, 아, 오늘 진짜 제 영상이 진짜 정신없을 것 같은데, 한번 편집은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디오트 앞에 왔는데요. 지금 디오트는 여기는 가판대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 열린다 이렇게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을 잘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몰라서. 여름에는 7월 초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퀸즈 앞에 있는 플리마켓은 7월 19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네요 아, 오늘 이렇게 어, 여기서 지금 가방에줬어요 옷을 진짜 엄청 엄청 많이 샀는데요 제가 이거는 <웃음> 네, 나중에 또 하울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정신이 좀 없었는데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에 쇼핑 좋아라고 적어주세요 <웃음> 네 뭐하게? 내 영상을 얼마나 보신지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쇼핑 좋아라고 댓글에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어,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동대문 도매시장 대란 쇼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자, 쇼핑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 볶음면하고 마라탕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만 원이고, 저는 이거는 오천 원이에요. 엄청 저렴해서 그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안녕!